네,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눈인사 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뭐처럼 너무나 오랜만에 새벽에 예, 주님의 몸이 아주 가득 찬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아 이곳이 가장 평안한 자리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새벽을 누리시고 새벽에 주님 안에 더 깊이 그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은 예수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우리 네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또 4장 1절과 2절 우리 네 구절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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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싶죠? 음, 꼭 알아두어야 할 독특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마귀에 너무 빠져서도 안되고 마귀를 너무 강가해서도 안되고 꼭 알아야 될 분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귀를 다른 말로 일컬러 시험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하는 자. 이게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나오죠. 그런데 그 삼들 3절 보세요. 삼들에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절에 마귀에게 그 다음에 3절에 시험하는 자 이것이 다 동일 대상을 놓고 붙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하는 자로 지칭하더라 시험하는 자로 지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험에서 이기려면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때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룰시아의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경건한 이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피해보려고 아주 어,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떠나고 사회를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세상을 피해버리면 마귀의 시험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거칠거칠한 트롯을 입고 3년 동안 혼자 그 동굴 속에서 먹는 것끼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디서 구해가지고 세상을 피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보려고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보려고 3년 동안 동굴에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3년 후에 그가 얻은 결론은 사람이 세상 어디를 가든 마귀의 시험은 항상 알아다닌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빈이아라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는 방법을 취했는데요 그는 나중에 이단으로 지목받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한다 그거 주장하다가 나중에 이단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두 가지 방법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피해보려고 세상을 등지면 마귀의 시험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시험한 이 때와 목적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때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때에 마귀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30년 동안 세상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자기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죠 어제 우리가 때에 가는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때가 이르었음을 아셨겠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온천하 앞에 공표하는 그런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일컬어서 대관식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 대관식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비둘기 모양으로 관을 씌우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권위를 무시할 자가 없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쫙 열리는데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와 시작부터 마귀가 집적거렸다 시험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보면 22장 2 8절 한번 띄어보세요저 구절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 달리실 이제 때 하시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내가 항상 시험 중에 있었는데 늘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다고 저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하는 동안, 시험 받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연속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금방 드러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마귀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면서 예수님이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는 말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요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예, 마귀는 영물이니까 잘 알아.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던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의심을. 너 내가 하는 말안 들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자신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의심을 그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 마귀는 이 광야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난 뒤에 잠깐 물러가는 것 같더니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순환을 당하는 순간에 또다시 마귀가 사람들 틈에 나타나서 똑 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마태복음 4장 27장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느니라 하는 의심을 예수님의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어요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치요하게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시험하는 마귀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를 또한 얼마나 시험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시험을 당해야 했던 까닭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셔야 되나? 첫째는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당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아직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적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아직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영역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시겠죠?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벗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마귀의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이 정체, 실상, 저들의 활동을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세요 앞에도 띄어드리고시지만 성경 보면 더 좋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쭉 넘겨보세요 410페이지 12장 7절, 8절,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어요 자, 이 마귀의 이 활동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다펼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 8, 9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 마귀가 이기지 못하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 쫓겼다는 거예요 그데이 용을 가리켜서 예뱀 또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구절 보세요 읽어 줘. 구절 보면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뭐 하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꿰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그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제는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행태가 참소하는 자다 밤낮 참수하는 자다. 밤낮 없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던 마귀가 쫓겨났다는 것. 근데 그 쫓겨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세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면서 지상으로 내려갔다고 랬어요이 말은 얼마 지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마귀도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타락을한바람 그래서 이 세상에 쫓기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1 7절 보세요. 그 와서 그러면 뭐 하느냐?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보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럽니다. 이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래 보세요. 바로 여기 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이게 마귀는 우리들과 싸우려고 임전 태세를 취하려고 했다. 취하려고. 베드로는 이렇게 하죠. 우는 사자로 이렇게 이야기죠. 집어삼킬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를 마귀가 공격하려고 자세를 쫙 취하고 있다 그래서 깨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제이또 정리를 할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시험 받을 수 있구나 욕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시험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요 할렐루야 여자의 남은 후손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저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인든태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시험한다 라는 구절이 맞는 구절이에요 마귀가 그러면 왜 싸우려고 할까요? 왜 저들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까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는 데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그래서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타락하게 하는 목적이 마귀의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죄 지어서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리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듬벼드는 자가 마귀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내려온 거죠 얼마나 마귀가 밤낮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어, 나 하나님의 자녀 막, 맞는데 어, 마귀 시험에 대해서 난잘 모르겠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시험에 대해서 강조하실까? 난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어, 신앙이 아직 어려서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영적 분별력이 많이 이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하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이 어리면 신앙이 열리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귀 시험인데도 시험인 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겁니다. 또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마치 뭡니까 물이 이제 흘러 내려간다. 그러면 같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같이 떠내려가면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물이 떠내려가는데 자기가 그슬러 올라가려고 러면그 물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귀의 손에 있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것이 시험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고 와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유혹이구나 내가 이겨야 되겠어 내가 싸워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마귀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불안하게 느끼단지 너무 무섭게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이 느껴지면 아, 내가 예수께 속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그린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마귀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치고 나가야 돼넌 나의 시험하라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와 함께 이겨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을 너무 두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하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로 예수 부혈을 가진 자로 구원하던 증거를 가진 자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이 시험에 대한 생각과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먼저 아,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러분 은혜 충만해도 시험한다. 아이고 은혜 충만하도 시험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은혜 충만하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은혜 충만해도 시험한다. 자, 이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때 어느 때였습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였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아까 읽었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아, 여러분 한 40일 금식했다 은혜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므로 세례받으러 요한에게 나갔을 그때에 그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명충만 소명충만 얼마나 예수님이 그때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그렇게 나갔습니까 아, 이 정도면 마귀가 감히 겁에 질려가지고 도전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마귀는 오히려 그 기회를 찬스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하, 시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시험은 우리가 기도 생활 잘 못하고 기도에 결로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시험은 영적인 절정기 영적인 황금기에도 올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특 특별히 했다는 분이 기도하고 나서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성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마귀에게 또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절정기에 있을 때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 음.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신앙에 전성기 있을 때에도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면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는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신앙의 절정기에도 시,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그러므로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처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약해지실 때가 있었어요. 그 게세만의 동산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정말 죽고 싶다. 그만큼 예수님이 약해지셨잖아요. 자그 때도이 마귀의 시험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잖아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성령으로 무장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때를 아시고 언제나 나도 약해질 때가 있으니 언제나 기도로 무장하려고 그러셨고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수없이 당하셨지만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 당한다는 것과 시험 빠진다는 말을 좀 구분할 수 있었대요 시험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노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확인하고 아멘 우리 내일 그 부분 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자신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믿음이 요동하지 이, 이잘 않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충령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딱 붙드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산에 등산 갈때 그 캠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캠핑 가면 요즘은 뭐 산에서 아무나 이렇게 취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제 청년 때만 하더라도 뭐 어느 산에나 국립공원 외에는 다 취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 들고 가지요. 이거 바나 들고 가서 밥해 먹으려고 그 냄비를 위에 이제 설치하려면 큰 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 위에 냄비를 설치하려고 돌멩이를 찾아다니죠. 근데 돌멩이 하나가 이제 보입니다. 돌멩이 보이면 이산에 돌멩이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땅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좀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그럼 좀 흔들려 흔들도몇번 흔들어보다가 어, 어떤 돌은 쑥 빠집니다 그러면 그거 설정 들어서 어, 냄비 받침대로 잘 활용합니다 근데 또 하나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또 산에 또 돌을 찾으면 또 돌이 보입니다 아 저것도 어, 써야 되겠다고 흔들려 흔들려 했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계속 흔들어도 꼼짝을 안해 너무 깊이 땅속에 박혀있어가지고 계속 흔들어보다 안되면 포기하죠 그거 어떻게 켜겠어요 뭐 다른 데 구하는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이처럼 신자가 조금만 흔들리면 마귀는 집요하게 매달려 괴롭힐 것이고 내가 확신 가운데 서 있고 마귀가 흔들어 대도 응? 직접 그래도 내가 말씀 위에 확신 가운데 딱 요동치 않고 서 있으면 마귀가 듬비긴 듬벼도 포기하고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돌박 하다가 도대체 안되니까 갔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죠그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는 하지 못해도 늘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 깊이 헌신되어 있는 사람, 기도로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말씀이 언제나 내 심령에 살아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려 보기는 하지만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릴 수는 없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당합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안에 말씀은 없고 기도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흔들고 어 이거 바로 조금 흔들고 그냥 뽑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실시 없이 그 사람은 농락당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 그래서 우리 새날 교회는 기도의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예배하려고 작정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수작을 부려도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한다 예배와 기도로 삶의 중심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말씀에 더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아멘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능력히 이기는 그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분큰일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10분 정도 이상은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주님 앞에서 또 만나 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자 우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